평생을 함께할 우리가 좋아서 하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좋아서 건강이 잘 자라준 내가 좋아서 너무나 좋은 이 날을 더 좋은 방법으로 기념해 보세요. 나의 좋은 날이 아이들의 좋은 날이 되는 기적. 세이브 더 칠드런 좋아서 하는 기념일.